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게관리를 위한 팁 가방 제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뉴월드를 플레이하다 보면 30레벨은 두 번째 가방을 45레벨은 세 번째 가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퀘스트를 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가방도 있지만 아웃피팅 룸에 가면 이티어에서 5티어 가방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작 숙련도가 없는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초보자는 이티어 가방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2티어 가방의 재료는 레더와 클로스, 메탈, 룬 이렇게 4개입니다. 가죽에는 코스 레더가 45개, 클로스에는 린넨 25개, 메탈에는 아이언 인곤 10개, 마지막으로 마이너 룬 오브 홀딩이 필요합니다. 코스 레더는 동물들을 사냥해서 얻은 로우하이드라는 재료를 마을의 테너리에 가서 제작하시면 됩니다 린네는 햄프라는 식물에게서 채집해서 얻을 수 있고요 아이언 인곳은 아이언베인을 채광해서 얻은 아이언 오어를 이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 루노브 홀딩은 팩션 NPC에게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가지의 재료를 모두 모아서 아웃피팅 룸에 가서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작을 할때 아조스를 추가할 수 있다면 아조스를 추가해서 제작되는 가방에 옵션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앞에서 말한 재료들을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다고요?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뉴월드의 몬스터나 재료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맵을 켜고 하이드 올을 눌러서 모두 안보이게 한 상태에서 현재 자신이 있는 마을을 선택해주시고 검색창에 필요한 재료를 검색하면 이렇게 원하는 재료들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가방도 만들고 제작 숙련도도 올리고 맵 검색 기능까지 활용해서 뉴월드 즐겁게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